삐 빠뽀 삐빠삐 뽀뿌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창 유행중인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을 마인크래프트 모드로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건데요 어 제가 간단하게 또 프라이데이 펑킨처럼 무대도 만들어놨어요 이제 여자친구를 여기다가 앉혀놓으면 될것 같은데 주크박스 위에다가 자 일단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먼저 만나볼까요? 여자친구, 남자친구 꺼내서, 여자친구를, 요따 소환해서, 마이크를 줄고 이렇게 앉혀놓을 수 있습니다. 어, 좀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은데, 가운데로 옮겨야겠다. 이렇게 비싸게, 리드를 맞춰 춤을 추는 여자친구. 어, 되게 이쁜데요? 진짜? 오 진짜 잘 만들었다 고대 끄덕거리는 거 리듬 타는 거 완전 똑같다 자 그리고 남자친구도 있습니다 남자친구도 마이크 주면은 오 뭔가 진짜 게임 속에 있는 그 구도가 나왔습니다 남자친구 여기 있고 여자친구 여기서 응원하고 있고 귀여운데요 진짜 귀엽게 잘 만들었다 <웃음> 자 그리고 프라이데이 펑킷하면 은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? 바로 여친 아빠인데요. 자 이게 진짜 리듬 게임처럼 배틀도 할수 있다고 해요. 자 일단 갑옷을 끼고 저렇게 남자친구 아빠 아 여친 아빠가 나왔습니다. 때리면은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화살표가 화살표를 공격해 그리고 남자친구랑 이렇게 배틀을 합니다. 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. 또 죽으면 이렇게 닥터페퍼를 주고 자 다시 한번 소환해보자 어 여친도 때리나? 그게 궁금한데? 오 같이 공격하는 모습? 오 좋다 아이 친구들이 날 도와주는 거였구나 자 그러고서 여친 아빠는 봤으니까 그 다음에 여친 엄마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게 생긴 엄마가 있죠. 만나보도록 할게요. 오, 그래도 똑같은데 여친 엄마. 오 완전 똑같이 잘 만들었다. 한번 때려볼게요. 오 도, 도와줘. <웃음> 오이 공격가는 포즈도 완전 똑같은데? 완전 리듬 게임. 오. 아...됐다 여친 엄마 진짜 잘 만들었고 자 그리고 스키와 펌프 아시죠? 그... 할로윈 데이 복을 입고 공격하는 꼬마 귀신들 어 귀여워 오? 저똑같잘 만들었다 매달리는 것도 똑같아저 때려볼게요 오! 엄청난 화살포 공격 오 노래도 똑같고요 어, 죽였더니 피자가 나오네. 아 좋습니다. 다음 그 다음 피코가 있네요. 피코 총 들고 있는 그 남자친구 친구로 알고 있는데 오 똑같아, 똑같아, 똑같아. 총 들고 있는 건 똑같고 오저 피코도 완전 똑같이 해 만들었다. 오 피코도 똑같고요. 그 다음에 데몬 레몬 굉장히 무섭게 생긴 데몬 레몬을 한번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침한 캐릭터죠 오! 오! 남자친구도 공격해! 여자친구도! 일어나서 공격! 오! 오 죽었어! 샌들샌들오 데몬 레몬 스 여자친구가 도와주고 있어 어! 자기야! 도와줘! 어! 야! 내 여자친구를 죽이다니! 오! 와 마크에서 되게 표현을 잘했다! 이거 진짜 무서운 캐릭터잖아요 여러분들 이야... 이럴수가 자 보자보자 보자. 어! 선배가 있네요 선배 선배 캐릭터가 되게 강력한 캐릭터인데 여자친구를 꼬시려고 하는 캐릭터죠 오! 완전 똑같이 잘 만들었다! 좋아 한번 때려 볼게요 자한번 선배 캐릭터도 한번 공격해 볼게요 가자! 오! 어? 선배 캐릭터 그렇게 강력하진 않는데? 자 얘들아 선배 공격해! 자 이쪽이야 이쪽! 어! 선배 화났어! 레벨 2? 레벨 2가 됐어 어! 완전 프라이데이 나이트랑 똑같은데? 그렇다면 이 3단계는 선배가 악마로 변신하는건데 자 한번 죽여보자 선배 표정 봐봐 완전 살발살발 화가 나가지고 지금 여자친구를 뺏으려고 했지만 어어! 파이널 레벨! 악마가 되죠? 여기서 악마가 돼가지고와 완전 이 표정하며 똑같이 잘 만들었다 오 너무 너무 센데? 너무 센데? 됐다 좋구요 자 선배도 물리쳤고 그 다음에 위티 위티를 만나볼게요 그 폭탄몰이 아시죠? 와 노래소리 똑같다 위티다 위티, 굉장히 어렵죠. 이리듬 게임에서 만나면은 진짜 어려운 건데 여기서 만나니까 또 반갑네. 와 죽이니까 TNT 나옵니다. 위티. <웃음> 자 그리고 기존 프라이데이 나이트에 없던 건데요. 바로 악마 걸프의 그러니까 여자친구, 악마 여자친구 만나볼게요. <웃음> 악마 여자친구. 오, <웃음> 이굴왜 이래? 오! 어, 마이크, 마이크 줘도 고용 안 돼! 오! 어, 되게 무서워! 어. 어, 도와줘! 자, 그러면은, 악마 여자친구 대, 여자친구와 싸웁니다. 공격해! 누가 이길지! 오 여자친구와 악마 여자친구의 대결! 과연 누가 이길까요? 오 역시, 자기뿐이라니까. 고마워, 자기야. 자, 어쨌든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프라이데이 나이트 만나왔는데, 또 여러분들 제가 진짜 프라이데이에 마인크래프트 모드가 있더라고요. 한번 그것도 리듬게임도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프라이데이에 마인크래프트 모드 스티브랑 대결하는 게 있더라고요. 자, 이것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뭐야. 스프가 여기 있네? 아. 이렇게 스티브랑 대결할 수 있구만. <웃음> 귀엽다. 뭔가 마인크래프트처럼 약간 도트 도트처럼 변한 것 같아요. 화살표도 정말 귀엽네요. 오. 자 이런 식으로 마인크래프트 스티브 모습을 한 사람이랑 대결할 수 있고. 그다음에 자, 아래로 들어가 보면 또 2단계가 있는데 어. 알렉스다. 그쵸 알렉스. 또 배경도 지옥이고요. 지옥 배경에 있는 알렉스랑 또 대결할 수 있군요. 오, 어, 어려워. 뭔가, 음악 소리도 다른 것 같아. 어, 뭐야, 어려워. 후! 가스 소리 난다, 지옥이라서. 어. 아이고, 죽었다. 하하. <웃음> 자, 어쨌든, 여러분들, 이렇게 해서, 프라이데이. 나이트 마인크래프트 버전을 오늘 모두 다 만나보았습니다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안녕.